영 레인월드를 좋아하는 꼬꾸마 녀석들 난 개코라고 해요 이거 저번에 비오는날언제지도 기억이 안 나네 그 배달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현탐 시기 와서 그냥 도중에 꺾지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마저 하고 어, 브이로그? 브이로그도 아니지? 어. <웃음>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게 아니니까? <웃음> 그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에... 고마 친구들 안녕 현탐이... 아주 시기였는데그 구간을 이제 스킵을 했어요 어, 게임 내에서는 이제 안 나왔는데 어제도 비 왔었으니까 그거 이어서 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군요 어제가 지금 찍는 게 이제 일요일 아침인데 아이고야 토요일 저녁에 이제 내가 언제 일어났지? 8시쯤 일어났나? 하도 낮에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계속 자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 그렇다보니 이것도 원래 저녁에 찍으려다가 이제 방송각이 딱 잡혀가지고 컵패드 현황을 하고 페루님한테 카타나제로 선물을 받고 <웃음> 아, 아침에 이러고 있네 새벽 새가지고 오늘도 일 나가야 돼가지고 밤에 안자고 여태 놀았습니다 게임하면서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 빨리 갖다주고 아니면 지금 또 조금 뭐 영상에 담을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아 무슨 얘기하지? 게임하니까 게임 얘기를 할까? 그래 그게 좋겠어 어... 벌써 4월이네요 4월 말이 돼갑니다 다음주가 아니고, 이번주죠? 일요일 기준으로 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달력에도 그렇게 돼있고, 실제로 이번주 수요일에 이제 엔드게임 국민 볼거리 어벤져스가 엔드게임이 개봉을 합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엔드게임 언제 개봉하냐. 이거 못 기다린다. <웃음> 작년에, 그, 어, 인피니티 워볼 때만 해도 이거 언제 기다리냐 했었는데, 결국엔 이게 와버리네.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와, 진네큰거두 마리나 있네. 미친. 이거 어떻게 지나가니? 오, 저 움직이는 거 봐. 어! 어! 아! 아! 아, 나 아! 움직이지마! <웃음> 아! 노! No. 내가 간다! 아! 내가 더러워서 간다! 아! 들러 징그러워! 아 이거 창 가져가다가 이거 신경팔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아! 쫄로 가버렸네? 창이 일단 여기다 두고 어이! 세상에! <웃음> 어이! 선생님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들 왔지? 아, 래쪽으로내려내네요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시간이 많이 가는것같아 <웃음> 죽을 뻔했네? 여이 시간 너무 좁은데 저건데야 저거나 먹으라 내거 그거, 고고고가 아, 그 내가, 내거놓가가야지 오호. 들려나 창이 있다. 이거 먹고 가자. 진해 고기 꿀맛이다. 야 <웃음> 진해 고기 꿀맛. 음... 오효, 진해 고기 제철이지. 남아서 다 먹을 수가 없는걸 <웃음> 어떻게 배도 저렇게 채우고 그냥 가버리네 아참어 4월달인걸 기준으로 얘기했었죠? 음어 나는 이 올해 첫 분기때 게임이 그렇게 많이 안나올줄 알았거든? 근데 오후 엄청 많이 나온다 비록 신작은 아니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로 이제 컵패드 도 나왔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다른 나라 언어 지원이 많이 됐죠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뭐 기타 등등 잡단 언어들이란 언어들은 그냥 전부 다 각각 현지화가 되, 잘 됐어요. 어, 오늘 이제 지금 업로드 중인데 지금도. 저거 OBS로 트위치에서 생방송할 때 OBS로 이제 녹화를 했는데. 야, 씨. OBS로 대체 무슨 파일로 저장을 하길래 용량이 그렇게 큰 거야? 55기가 던데? 4시간밖에 플레이 안 했는데? 바꿔야 될것 같아. 아무튼 컵패드 있어가지고 그 했고 뭐 카타나 제로라고 또 도트 게임에다가 그 옛날에 내가 했던 론인 비슷한 게임이 있고 새로 나왔고 그것도 한글 지원이죠? 어, 스토리 보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돼서 그걸 또 이제... 음 컵패드 켜낭을 하면서 어 게임을 선물해 주셨어요. 베르님께서 결국에는 4시간 만에 엔딩을 봐서 그거 맞아. 차라리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를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어쩔 수 없지. 벌써 게임은 받은 걸? 내가 돈쓴 것도 아니고, 어, 어쩔 수 없지. <웃음> 정말 재밌었다 어. 한글 정말 잘되있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카타나 제로도 있고 어. 어? 아. 데모게임들도 좀 보니까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데모게임도 한판했고 어이구,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보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그것까지만 하다가 껐어요 끄고 이제 좀 아침 먹고 뭐 유튜브 좀 보다가 이거 키고 있습니다 또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이 행동력이 좀 낮은 것 같아. 너무 게을러 인간이. 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말하려고. 이거 이제 배달하고, 배달하고 나서 특정 장소로 갈 겁니다. 이제 거기를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브이로그를 시작을 할거예요 브이로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무슨 로그라 그래야되지? 브이로그? 비디오로 찍는거니까 비디오로그가 맞긴 맞다? 어어 <웃음> 어. 근데 이제 게임 화면을 보여줄거란 말야? 이 게임 화면을 보여주면서? 뭐가 보여주긴 보여주니 보여줘야되니까 내가 얘기를 뭐 바탕화면 놓고 보여줄 순 없잖아 아니면 은뭐난 캠핑하기 싫어 난내 얼굴 보여주기 싫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카메라에 내가 담기는 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음,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캔방을 할 일은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5,000원 아, 5천원이 아니고 5천만원 상당의 거금을 준다면 모를까 <웃음> 5천만원 상당의 거금을 줘서 캣꼬님 캠 까면은 제가 5천만원 드리겠습니다 해서 선금받으면 어? 선금받으면 그것도 어? 선금받으면 내가 캠 깔거야 응. 근데 5천만원도 안된다? 어 선금이 아니다? 어, 절대 깔일 없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뭔... <웃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캠을 까고 있어 캠을 까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휴...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깠고 그걸 모르니까 5천만 원 달라 이거야 햄을 까봤자 뭐 있어? 얼굴 더럽게 생긴 오 어? 오타쿠 한 마리가 그냥 어? 일로 갈까? 아 올라왔구나 얼굴 까봤자 뭐 있겠어? 요즘에 어? 유튜브랑 스트리 스위치 보면은 어, 얼굴 잘생기고 어? 이쁜 친구들 많이 나와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더만 나는 그 정도도 안돼 궁금해서 보면은 그거는 그건 그거대로 필살기이기 때문에 난깔 일이 없어 지금 깔 일이 없단 말이야 아마 내가 어 이걸 진짜 구만둘 때? 어 그때는 한번 까보지 않을까? 이제는 거의 뭐 취미 수준의 영역이 돼가지고 아 그리고 요즘에 일이 하아 진짜 왜그러냐 요즘에 일하면서 생각한거는 운동이라도 하자 운동이라도 하자인데 그건 또좀있다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그 로그는 영상을 굉장히 짧게 찍을거예요한 3분! 5분 이하로 찍을거예요 5분 이하로 시간이 짧아야 님들이 집중을 많이 해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알고 있는데도 안하는게 있어요 유튜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통계 높이 조회수나 이런게 좋아지려면은 첫 번째 조회 수가 높아지려면 은이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전 세계 사람들, 특히 이걸 국가별로 서버를 나눠서 서버를 나누고 채널을 나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게임 채널, 어, 오, 오락, 오락 영상 채널, 요리 채널, 예능 채널, 뭐 그런 거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게임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걸 또 어떤 게임을 했느냐로 또 구분을 하는거는 이제 제쳐주고 제쳐두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영상이든지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은 일단은 그 영상을 끝까지 본기 중이에요. 시청자들이 첫번째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다른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제치고 내 영상이 좀더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거기에다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아무 덕거리나 써주면 그것도 그것대로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1등 2등 해도 상관없어 뭔 글을 써도 상관이 없어 내 구독자고 만약에 내 구독자가 내 동영상에 글을 남긴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더 이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그 채널을 없앤다 그랬잖아. 그걸 왜 없앤다고 얘기했는지 생... 왜 얘기했냐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지금 <웃음> 천명이 넘는데 사실 거... 숫자가 의미가 없잖아. 보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사실. 채널을 새로 파는 게 맞아. 채널 채널을 새로 파는 게 맞고 왜냐하면은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돼 있는데 댓글 수가 없다, 조회 수 수가 없다. 그거는 이미 그 유튜브측에서는 거기서는 이미 계산을 그렇게 때린거란 말이야 컴퓨터가 사람 아니면 컴퓨터가 이미 거기서 계산을 때린거야 아 이거 망한 채널이다 올릴 필요가 없다 갱생의 여지가 없다 이런거지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새로 파는게 나아 오히려 근데 나는 지금 이거 그것도 하기 귀찮아서 그냥 지금 영상 찍고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짧게 올려서 되면은 나도 참 좋겠는데 그거는 진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매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스트리머도 그렇고 업로더들도 그렇고 매번 그 얘기도 하고 표시도 해주는 거 아니야 좋아요랑 구독 시청 잊지 말아주시고 꼭꼭 눌러달라고 나도 유튜브 보는 입장에서 그거 해달란 소리 별로 안해 옛날같이 왜 하기 귀찮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 애들 있는데 난 뭐라 하는 수준은 아닌데 그거 뭐라고 안했으면 좋겠어 참 요즘엔 그, 그거 보고 뭐라고 안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은데 야 그렇게 안하면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먹냐 안그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거예요 안그.. 아 그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거예요 님들말고 찔리는 사람 있으면은 댓글 달아 그게 또 나의 힘이 돼 무슨 뻘글을 쓰든 상관이 없어 개코님 페미니즘을 배우세요 뭐 이런 얘기해도 돼무슨 어, 얘기를 해도 돼 내가 아 그렇군요 배우겠습니다 하고 덧글 안겨줄게 실제로 배우지는 않겠지만은 개코님똥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똥 먹겠습니다 라고 답변 덜어줄게 댓글 꼭 달아. 알았죠? <웃음> 음, 그래서 유명한 게임을 하는 게 정말 좋긴 한데. <웃음> 그런분들은 정말 좋아 어? 이사람 시청자수가 적네 적네 아 이사람 내가 시청자수 적으니까 내가 봐줘야지 하는 그런사람들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것도 봐줄거 아니야에이씨 이거나 먹어라 땡큐 배리스 서 머치 하나 더 받으시오 어 아마 저게 사십 몇개 좀 될겁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 제작자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겠지. 하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슬로우캐슬 좋아합니다. 레이놀드를 좋아합니다. 빨리 한글을 내주세요, 제작자. <웃음> 됐다 이제. <웃음> 이거 배경 화면으로 삼기 위해서 좋은 장소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냥 여기서 여기서 찍을까? 아 근데 여기서 찍으면은 그게 있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찍자 그러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야 돼자어 다이어리 로그 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고때 얘기하는 것으로